가지는 7인치 4분의 3 짜리 근데 이건 보면 9인치가 나오면 9인치 4분의 2인치 2인치 반을 줄여야 합니다 마인도 2인치 반을 줄이면 여러가지 같은데 양쪽으로 줄여주게 여기서 1인치 반이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줄이잖아요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재단을 하는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고 이게 일단 이렇게 보면은, 메린지인가 고 그리고 이제 기장이 이렇게 길, 기장이 길잖아요. 기장이 길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일단은, 일단 기장 표시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털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단을 따 밑단을 따가지고 기장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칼은 이 칼이 버프가 아주 조그만해서 손을 딱잡게가 좋습니다. 들기도 그 제일 잘 들어요. 안주에도 뜯을 때게, 여기는 뜯어야 됩니다. 옷을 뜯어갖고 펼쳐보면 뭔가 재단이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 뒤쪽에. 우라 오이우라라그러데이건 따져야 돼그래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쪽에서 오다 보면 한 번에 또쭉 풀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반대로 돼 있는 하다보면 옷이 반대로 이렇게 박힌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쪽에서 다 90%는 저쪽에서 박거든요. 밑에서 박아올르는데 위에서 박았어요. 내가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수성가게도 차렸다. 외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한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일하는 데서 참작만 하시고, 근데 될수 있으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보 위에가 두 줄이 바뀌었거든요. 두줄 위에가 바뀌었으면 위에서. 나가죠. 두 줄이 위에가 바뀌면 위에서. 두 줄이 밑에서 바뀌면 밑에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뜯었으면은, 먼저 밑단을 딱끊거든니다이두 번, 손이 두번 가지 않게끔. 한번에서 손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응. 아, 표시나지 먼저 재단을 하고요. 제가 사진만, 사진만 찍어놓고 펫신을 안 해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작업할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펫신도 한번 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쁘가 그런 경향이납는까 이렇게 딱 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사진에서 잘배치려해는데 잘 여기 보면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지금. 지금 땡기, 이 선까지는 맞아요, 지금. 여기는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남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재단선인데,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힙거든요니까 여기 말이잖아요. 24라는데 44, 44반이라야 되잖아요. 29보다도 더 허벅지가 히프가 벌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허벅지 히프가 이렇게 벌록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온 부분보다 이게 많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는 뭐 기저귀 하나 차야될것 같이 이게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쳐주고 허벅지도 쳐줍니다. 허리선은 얘긴데 차를 대보면은 지금 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고있습니다 여기를 그래? 일직선으로 그대로 여기서 나가면 니다 지금 남는 양만큼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인치가.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밑이 짧은 편이에요. 뒷발은 큰데 105 사이즈 정도 입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채야 못 나와도 5인치가 나와야 됩니 그럼 아까 여기에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와봐야 뭐 4인치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했을 때는 못 나와도 이렇게 하면은 4인치 반이지만, 못 나와도 5인치 반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쳐줄 거거든요. 지금 이제 1cm만 놔둬도 그냥 잘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곡자되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일지, 일직,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밀렸을 때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이잖아요 옵이. 오비.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일자로 잘라줍니다. 똑같이 래가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선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1cm를 향해서 나중에 이제 키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가면서 밑으로 가면서 1cm만 놔두고 일자로는 됐죠? 이거 차이지만은 옷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요 허벅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허벅지를 쳐낼 거예요. 잠까 9인치 4분의 1이 되었으니까 1인치 4분의 1을 잘라내요. 74분의 3, 2분은 한 8인치 해도 될것 같은데. 9인치 4분의 1이 됐으니까 9인치, 여 재봉선을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대량으 옷을 생산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넣고,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가 무지대 크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주름 바지인데, 앞에가, 앞에는 별로 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크잖아요, 보이는 지금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게 좀... 보야 되니까요. 이 길이는 보면은 여기는 누군장이 높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17이죠. 12밖에 안 되는데. 5인씩 길다는 얘기예요 오늘 재단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렇게 놓고 반드시 잡아줍니다. 여기는 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단할 때에 자를 놓을 때에 놨을 때 얼마만큼 접어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일자로 딱 잡아주고 그래야만이 아하, 무릎선이 대고 힙선이 대고딱알 수가 있잖아요. 그 그래, 저는 네 군데로 왔고 이네 군데로 치지 않고 뒷판만 치겠습니다 뒷판.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게 네, 잘안 맞습니다 밑에 체형은 음. 딱 맞아야 되겠죠 대부분이 밑에는 다 맞습니다 여기 네, 앉아보면 직선으로 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 재단할 때만 신경 써주면 다른데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밑이 많이 내려왔죠 지금 키가 안 내려온다고 내려왔어도 밑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밑을 조금 쳐주는 의미에서 1인치 아까 1인치 4분의 1이겠죠 9인치 4분의 1이었으니까 8인치를 하더라도 1인치 4분의 1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나왔 여기가 무릎선이 어딥니까? 여기가 무릎선이죠? 무릎선을 향해서 그대로 가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입으려면 이 정도로 가면 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근데 좀무난하니 나이도 50대고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한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게끔, 부드러운 맛이 있게끔. 이 선하고, 무릎선에서 지금 벌어졌잖아요. 허벅지선하고,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갈 양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숙여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거의 잘 떨어진다고 보는 선이에요. 지금 이 선하고, 무릎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지 무릎선하고, 타이트한 바지들은, 총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됩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서 휘어져 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 주면 되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앉아서 어디 소주집에 소주 한잔 먹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허벅지가 막 당겨요 지금 어떤이스판이 좋아서 별로 그런 게 없지만은 특히 작고 양목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요꼬지라 그래요 요꼬지 이거 다대지라 그래요 거 다대지는 안 늘어나요. 요즘은 이제 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이게 사방 스파이라 그고네 군데가 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늘어나잖아요. 무슨 옷이든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옷들을말고 그 최신형 옷들말고 근데 이건 옷구이라 그래갖고 약간 늘어나거든요. 일본 말로 옷꽂이라고. 그고 이제 뭐, 홈쇼핑에서 선인한테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건 정발에서라 그래요. 이 무슨 옷이든 이렇게 하면 다늘어납니다 소비자들, 거기에 속는 거죠. 자, 그럼 또, 홈쇼핑에서 자꾸 말하려면사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유1인인치 4분의 1찾는게 적은 같아요. 아닐 때는 끄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자를 좀고 있습니다. 밑은 좀 미시 땡기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뭐 칼날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선이 자연스럽게 삼각선이 나와요. 야 지금 천에는 양이 얼마냐면이금 여기서 조금 저은것 같아요. 이런 도으로안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쳐야 되것같요이 선에서. 딱한번 그려가지고 도와보면 되는데, 이게 잘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경우지 밑을 조만좀쳐내줍니다 살짝 아 이렇게 바뀐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고, 이거리하고 보면은, 아까보다 그래요. 아까는 4인치 반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천해 줘도 된다는 거겠죠. 그럼이 그래. 곡선을 더 많이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허벅지의 곡선 처음에 건 사람은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죠. 원선이 만는지 모르겠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곡성이 지금 허벅지 많이 줄었잖아요 이만큼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1인치가 1인치 4분의 1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1인치 4분의 1이 없어지면 은 여기에서 4분의 1이 없어지면 이 퍼지즘 한 양이 없어지겠죠 지금 뒷판이 땡겨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럼면 이제 1cm만 나고 잘라버는거 다음에 키울량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 일하게 굉장히 또겉짓 장식으로 저는 일하면 싹 잘라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잘라오지는 못하고 그 시접을 남겨놓더라고. 저는 감하게 잘라버리죠.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러겠죠근데 오히려 배가 부는 르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을 남는데 약간 배가 부. 느낌인데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 은 재단을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안되판에 여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주름이 한 개짜리인데 가지는 재단만 해도면뭐할거 없지 가지는 이렇게 고쳐야지 대충 대충 고쳐가지고는 가지가 없시안 나면 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주름 두 개짜리, 한 개짜리잖아요. 한 개짜리인데, 2인치 들어갔네요. 한 정도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 시점이 지금 2인치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가 시점이거든요. 앞주름이. 그러면 많은 편인데, 여기도 약간 음. 여유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허벅지 좀 쳐줘야 된다는 얘예요 근데 이제 주름 한 개짜리고, 적은데, 무조건 그걸 파버리면은, 이 앞에 천내줘버리면는 50도 바람가 전체적인 바람를안 봤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여기도 여기도 지금 지사분이 시접 빼고요지이 그래서 이제 무릎선 여기 무릎선을 해야되거는데무릎 가는데 이렇게 가면 옷이 정상으로 제일 잘 떨어져요, 원래는. 근데 이제 허벅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허벅지를 조금 쳐주, 쳐내주기 위해서 약간만 들어갑니다. 더 많이 쳐보면 안됩니다, 여기로.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이 하려면 미시좀 기니까 밑을 좀 쳐내보겠습니다. 밑센치만. 이렇게 해서 자를되면은이 선하고 맞죠? 이렇게. 이 회복기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뒷판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앞판에도 조금 더 쳐주면은 아까 그제 바지처럼 그렇게 좀 슬립하게 이렇게 나오거다요 그럼 여기 잘를 때게 1cm만 넣고 자리는 거예요. 가위 쭉쭉 쭉 이르면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 이거 잘라놓으면은 나중에 오바로코 치면서 밀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1cm만 남겨도 끝잘라버려죠이것도 중간중에 이렇게 래서 여기 끝까지 잘라버리죠. 여기 1cm 잘라버리죠. 려도 여기 그려놨어도 그 생각이 나고 1cm 잘라버리죠. 그럼 밑이 그만큼 줄어들죠. 이게 오바라크가없거구요 그럼 어바라크만 채가지고 밖기만 하면 끝이겠죠. 오바라크를 응. 채가지고 제가 이런데도 이게 꺾이선서니 시접이 많고 적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이 시접에다 맞춰야지, 이렇게 같이 쳐놓으면 틀어지잖아요. 여기를 쳐놓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없애고, 오바로 치면서. 쳐내가지고, 얼마가맞춰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그좀 덜, 더한 편인데. 여기가 벌어지면 다가져야되니다그 조금만 쳐으면될것 같아요. 오바락을 쳐가지고 미싱에다 박겠습니다 지금 오바락을 쳐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박아야 되겠죠 아까 시점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양쪽이 똑같은 분. 실법은 이미 처음부터 빼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라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서 박으면서 빼줘도 훨씬 시간질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싱에서 딱 잡았을 때 이쪽이 잡히면 이쪽 먼저 봤고요 근데 봤다 보면은 뒤판이 적을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뒤판이 쳐냈기 때문에 적어서 볼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근데 뒤판은 쳐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5mm만 딱 나오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것은 거의 다 되지고 이쪽은 지금 밑에 치는 비바이에서 잖아요 비바이에서는 정바이에서는 쭉쭉 늘어나면 비바이에서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이것을 바늘 여기다 딱 꽂아놓고 한 번에 쫙당기가지고 자연스럽게 딱바꿔니다 바꿔난 다음에 싹다려줘요 한번 당기면서 쫙박아주면 같이 맞거든요 그래갖고 갈릴때게 갈때도한번딱 해가지고 한번딱생겨주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머집 같은 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해면은 나중에 주름선이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름선이 딱 맞으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박았을 때 주름선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름선이 안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늘려서 박아주시고 제가 왜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이게 구독을 눌러야만이 그 다음 영상에 제가 영상을 한두 개 올릴 것도 아니고 계속 올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옷을싹 올리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면 눌러서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딱 올리면은 띵동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좋아요를 안 누르고 띵똥을안 누르면은 구독을 안 누르면은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돼요. 제 영상을. 구독을 눌러놓으면은 순서대로 올라가는 대로 계속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더 계속 안 찾고 보고 싶으면은 안 눌러도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돼서 계속 다른 디자인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구독을 꼭 누르십시오. 네. 그 원래는 이쪽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잡다 보면 이쪽 먼저 잡기대겠어요 이쪽을, 이쪽을 일부러 저쪽을 잡지 말고 이쪽을 잡히면 좋겠어요. 5분이면 나오게 해가지고 딱 시작을 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안되겠죠. 깨끗해야되지 않아. 그 다리면은이 식이 겹친 것을 이렇줘야 됩니다. 여기 막을 때가 중요합니 여기다 일단 다른 자리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놓습니다. 뽑아놓고 이걸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놀과를 물려야 되니까 딱 맞지는 않는데 이걸려가 노르바를 여기다 딱 위에다 얹혀놓습니다. 얹 끝까지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한번 잡아보는데요. 끝까지 여기까지 잡을 필요 없어요. 까지만 잡고.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나왔을 때, 생김새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떤 옷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여기까지는 반드시 와서 여기서 이제 곡선을 타고 제가 아까 1cm 시접을 줬잖아요 1cm 시접을 줬으니까 1cm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자고는 무시하고요 여기까지 1cm 시접하고 곡선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아까 그 그려놓은 그 대로. 밑 치가 시즌으 밑에하고 뭐 위에하고 잘 몰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뒷선으로 쭉 가면 됩니 여기 보통 아까 박은 자국에 식이 있잖아요. 빼주고. 그리고 아까 다 뜯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서 그대로 힘주지 말고 천천히. 여기서는 빨리 가버리면은 밑에 치가 생기잖아요 천천히. 자은 자리에다 딱꽂아놓고 지금 박은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항상 오비는 무슨 오비든지 이거 반 박아져 있을 때도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똑같아요 이 직선으로 여기까지 딱올라가야돼 올라가야지 오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꺾김선 여기가 오비가 끝나는 자리거든요 끝나는 자리 여기 여기 얘기하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똑같이 돼요. 재단할 때빵개시 했잖아요. 다 바늘을 딱 꽂아놓고 여기에서는 벌려서 박아줍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선 이 직선으로 박아버리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떼고 서 있거든요. 2mm 정도만 약간 벌려준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다 박아버렸어요. 2mm 정도. 보면은 될수 있는지요. 가늘이 쉽게 이렇게 나오죠. 잡았을 때이 직선을 내버려야 되요. 아까같이 조금 여기를 벼박을 해놓고 손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에요. 뭐, 여기 가을때 항상 뭐, 식달이 안되게 하는 건 제가 이 시켜놓은 여기 밖에가 힘들다고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멈춰놓고 가야되는데, 아, 보고, 리에치가 들어가서는 땡겨서, 땡겨가지고, 그대로 천천히,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대로 쭉 하다가, 천천히 해서, 이만큼 왔을 때, 한번더한 개고, 말씀드리기 올라갑니다. 러면 여기는, 미시니까, 시작을 안하거아요 시작할 때여기부 시작하지 말고, 필드업에서 뜯을 가지고 나중에 너무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암을 잘한다고 해도 뜯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뜯을 것도 생각해 가면서 이런 돌아간 데까지는 떨어져요 <목소리> 밀밀히로 피경을 이렇게 놓고 미니처는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도매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놓으면 나중에 뜯으려면 그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있는 나머지는 제가 잘라 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대련이 어떤데? 다시 오면 되겠죠. 이렇게 다리가 왔거든요. 지금 한쪽으로만 줄였잖아요. 줄이 메울이 같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주름선이 자반인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주름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주름선이 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쪽으로 줄이면 힘들잖아요. 당겨주요 안 잡힌 거에요. 혼자 여기요. 여기가 이제 빨개지고요. 여기 갔을 때 여기서 잡고 여기서 한번 당겨주고 나중에 옷을 다려놨을 때 여기 일찍 서 있도록 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이제 갖고 다 됐으니까 여기만 어비만 찝어주고 그리고 나서 일단 떠주고 다리만 좀 보시면 돼요. 다리는 게또 포인트인데요. 다리는 방법을 또 제가 말해서 여기 박는 것은 그냥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모가 100%입니다, 안감은 메이온 나이옴, 반반씩 섞였고요. 준수는 경기도에서 나오네요. 근데 OEM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왔어요. 로이젠 꺼거든요, 이게 모, 모 100%니까. 이것 고쳐서 입으면 따뜻하게 겨울용인데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박았고요 박을때게 어디다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것은 이제 계시기가 뭐냐면은 유령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끝에다 박아 놓으면 여기 안쪽 끝에다 박으면 여기가 물려 가지고 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들고 여기에다 박았습니다, 다 대부분 여기다 박으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표시가 안 나겠죠. 그리 이제 다려줄 때는 항상 이거 단추를 잠그고, 지퍼 잠그고, 이게 마이깡, 이건 음. 뭔말크라고 해야 되나? 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앞 주름선을 두 개를 똑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이 바지 다리는 요령이에요. 재봉선이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살장을 잡고 이렇게 털잖아요. 뭐 주머니가 안으로들 가면 되는 주머니에 얘가 걸리지 않아요.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렇게 놓고 무슨 새바지 아니고도. 집에서 바지, 서방님 그 바지 다릴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세탁소는 하도 되게 엉무 많이 데려와서 세탁소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재봉선을 맞춘줘야돼 재봉선. 여기가. 여기에 맞고, 이 가면서 일자로 밑에 보면 재봉선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근데 만져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면 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맞추면. 초보자들은. 그런 곡들은 그냥 가면서 감각으로 이렇 가면은 너리쯤 가면은 딱 만난다는 거다알 이렇게 했으면은 순무라 <목소리> 잘 먹어야지 다른 듯 하잖아요 그럼 원래 잡혔던 주름선이 이선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앞으로 내려주세요. 아이롱을 밀지 말고, 약간만, 2, 3mm만 들면서, 딱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듭니다. 앞판을 먼저 싹 가려주고요. 스팀이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약간만 기다려주고, 여기서 때려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롱을 약간 들면서 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지금 주름선이, 한 가운데로 왔죠 그러면 은 이렇게 하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세우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름선이 잡혀있잖아요 주름선에 손을 끼고 그대로 여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가운데선은 무시하는 거예요 밑에선 근데 거의 다 맞아요 맞되돼있습니냥 나중에 주름이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들어간다 땡겨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면 됩니다 밀면서 딱땡겨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안에 겹쳐있던 주머니 때문에 휘주머니를 위로 올리고요 아이영을 여기다가 딱놓고 만져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겹친지 안 겹친지 그러면 딱땡기면서 그 손바닥으로 지금 미는 거예요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가 겹친 데가 없을 거 아니니까 그럼 이 옷은 제대로 나왔다고 해야 돼왜 그러냐면 은 이게 지금 일직선인데 일직선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은올라왔지 여기 곡선이 생겼잖아요 엉덩이에 곡선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힙이 튀어나온 데가 여자 옷도고 남자 옷도고 튀어나온 부분이 엉덩이가 옷이 땡기는 것보다 그게 남아서 엉덩이를 싹덮어지면 힙이 굉장히 심할수 있습니다. 옷은 책에 나온 얘기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뒷모습을 딱 보면 은 여성분들도 남성의 그 엉덩이를 먼저 봅니다. 제가 옷을 오래 해었을때 옷이 신이 얼마나 잘 떨어졌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될 때는 물론 지금 멋지기를 한번 지 아이롱으로 잡히니까 스팀으로 잡히니까 이게 안 잡히면 안 펴지잖아요. 딱 정하면 없어졌죠? 없어졌 예, 나머지 아까 여기서 손바닥으로 밀지 못했던 데는 이걸로 가면서 쌍 밀어주고 약간 앞으로 뛰어야 되겠네 요 아주 잘 나왔다는 거죠 곡선이 나왔다는 것은 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시계이 예, 예, 겹쳐있어야 돼요 <목소리도> 여기는 시접이 다 펴졌는데 여기는 겹쳐있거든요 실루엣이 안 좋아요 되니까 겹쳐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원래는 펴줘야 됩니다 안 펴주면은 옷 떨어질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세탁소도안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쪽 재봉을 다시 달아줘야 되겠죠 이쪽입니까이쪽이니다 이쪽이지 응. 앞판부터 재봉이 제대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니까 한쪽은 다 달인 겁니다 약간 한 1, 2초 기다렸다가 딱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여름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지금 캠코도하고 같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거 닦아줘야 되겠죠. 맞히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옛날에 잡혔던 선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손으로 넣어가지고, 손을 반대편에 넣어가지고, 이런 맞춰준다. 지금 집착하던 게 맞았거든요. 여고 나왔을 때, 이 재봉선이 일직선으로 때릴 거요이렇 차고 맞췄을 때. 판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가 판단하면서 이번에는 쭉이주름을 잡고 한 번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한 번에. 누르고 있어야 돼. 안은, 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저쪽 에채 올라오고 있는 거야. 여로만쳐고 나무가. 엉덩에 조금 덜 나온 것 같아. 최대한 빼주면 좋죠 그러면, 이쁘나옵니의 일직선을 떨어주세요. 혀 일직선을 쭉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주름을 잡고 밑에 칠을 잡고, 막고 박는 게 아니고 다리는 거죠. 다라지면 스테이 빠지거든요. 그때 들으면 됩니 한번 털어서 오른쪽 주머니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러냐면가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좀 다려줘야 되겠죠. 우선 오래 해보세요. 바지가 높으니까 꺾여가지고. 선풍기를 오른쪽에다 놓고 해야돼요 지금은 호응들이 달린 상황이 있어서 스메달이 같이 달린게 있어서 있으면 좋은데 일반 세탁소나 수원집은 그런게 없잖아요 이럴때는 주머니 있는 데까지 왔다예요 주머니가 있니고 금방 들지 말고요 해가지고 한번 그려주세요. 씹있는 데까지 그려주세요. 지금 여기가 제일 포인트가 잘 나와야 되겠죠. 여자이시고 남자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여에들이계시니까 우리는 잘 가려야 되요 해야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억지로 줄인 거 잖아요 그래서 약간 빗나가 될 거에요 그래서 입으면은 아까 제 옷처럼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정도 여기까지 데 거예요. 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벌려주면서 나중에 이산하고 데려가지고 여기까지 맞출 거예요. 정상적인 옷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쵸? 근데 약간 여기서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머니. 맞춰서 피해야되겠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얼마만큼 가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운 거야, 봤을 때. 기성이 자연스럽죠?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재단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좀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손님들이 이야기할 일도 없고요. 친구들이 거기 옷이 잘못됐네잘됐네 이야기하는 사람 도 보고 그런 대충 넘어가도 좋 그럼 옷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은 아까 주름을 <목소리> 촬영은 안 눌러놓고 혼자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하다 보면 카메라는 안돌아가고 환자 얘 그래서는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다 예, 아이롱을 놓고 딱잡고 이게 예, 딱 펴집니다. 펴집는다다 펴지 말고 그 위에까지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이주모안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면를또 들러 갈 수가 없으니까 마 맞춰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괜찮죠? 입으면 이렇게 딱떨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옷을 봤을 때 개봉선 한거죠 음. 주름길에 맞아야 되겠죠 여기도 다 맞아야 되겠 음. 여기 안 맞으면 옷이 짝짝이 되는거죠 주름이 반드시 나왔을 때 아서 이렇게 해서 곡선이딱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는 굉장히 이것이어벙렇게 컸는데 지금 아까9인치 4분에 이랬는데 지금은 8인치 3 1밖에안 되죠 2인치 줄게 지금 8인치 3 조금 더 되나요 8분에 3 8분의3이 정도 3 3 3 3 3 사리집 아니면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니던 바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옷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먼지가 많이 묻으면은 털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 150수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그러면 먼지 묻어도 털면 털어져 봅니다 이런 옛날에 뭐 지금 먼지가 많이 묻으면은 막 먼지 끼우고 그랬는데 요즘 150수가 넘어가는 옷들은 대부분 털면 탁 털어져 봅니다, 먼지가. 구김도 안 가고요.